뭐럴까 시선같은게 느껴져요 오면 안돼 오지마 여기처럼 불특정 다수의 관상을 수집하기 좋은 곳이없지난 <웃음>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신부님 저는 그냥 그 눈이 싫었던 걸까요? 의심의 불씨를 꺼뜨려야 구원의 빛이 찾아옵니다 언니 대 목소리 아, 벌써 잊은 거야? 그럼 그건 누구야? 수현씨관상 m 위험을 부른다고 말했잖아. 무슨 힘든 일 있었어요? 제가 얘기 들어드릴게요. 의심의 불씨를 완전히 끝들었거든요. 오늘 물건 진짜 귀한 거예요.